Pew! 애니몰로 티비 안녕하세요 애니몰로 t v 의 테드 티켓입니다! 자, 오늘 어, 저희가 아크릴 수조에 넣을 어, 어, 고기들 조금 더 잡으러 왔는데 저희가 타머를 올때 항상 둘이 오다가 한 명, 한분더 함께 왔습니다. 저희 애니몰로 카페의 담수스택으로 어, 활동중이신 백구님이십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반가와요 아, 그러니까 백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야, 자, 이제 오늘 백군인가 DK 그리고 제 셋이 어, 채집을 해서 여기 혹시 어떤 고기가 나오신지 혹시 아시죠? 우시붕어 그리고 황납질갱이, 네. 그리고 중고기 아, 돌마자, 어, 어, 어, 납질이또 네. 나오고 요 네. 그래서 저희 아크릴쇼에 이렇게 그냥 떠다니는 고기만 있었지, 밑에 다니는 고기는 없었거든요. 그거랑 자갈들 좀 채집해 가서 다시 한번 넣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아, 예. 다정하네요. 가시죠. 뭐이건 이건 뭐죠? 어, 이거? 이거는, 아 이거요 네. 새우망이요. 새우망. 새우망? 네, 이거는 우리 아. 사료는 네. 비밀 사료. 네, 비밀 사료. 아, 비밀 사료. 오, 사료로 유인해서. 새우망이면 네. 새우를 잡는 망이네요? 맞아요. 어? 새우를 잡을 수도 있는데납제로과들도 여기 잡더라고. 정수역에서 사용할 새우망. 정수용에서.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오케이. 어 저기 치고 어, 왔네요. 치고 어, 네. 왔네요. 맞아요. 노래 아, 없어질까 봐. 예. 볼 네. 넣고. 풋발을 놓을 때좀 약간 뭐 스팟 뭐 아니면 추천해줄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어, 사실 이걸, 이걸 어디에 놔야 돼? 이거, 놔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어망인데 음, 여기가 이제 구멍이 음.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물살이 좀 너무 세면 이게 이제 없어질 수 있다면 아... 그러니까 딴 데로 이제 날려가지고 나... 딴 데로 또 내려갈 수도 있어가지고 아, 네. 좀 물살이 약한 곳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정수역 쪽에다가 좀 던질거 같아요 돌 옆에 세팅하시는군요 네. 이 소가 여울에서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 대가래가 신기하더라고요. 예. 아, 이 대가래가 여울에서 많이 보인다. 네, 많이 봤다. 아. 어... 진짜 이거 동태역인데. 네. 지금 이거 개구리 좀 개구리 밥도 있네. 네. 이런데 원래 납자로가 많다. 네. 그렇죠. 어. 자, 이제 어 족대지를 시작할 텐데 뭐 아시다시피. 저는 약간 실력이 부족하니까, 어, k 와 백구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도 실력 부족한데. 네. 오늘 목표정 뭐 있을까요? 다치붕어 떡납주갱이, 버들매치, 뭐, 모래무지, 뭐 이런 거 다. 모래무지까지? 네. 오케이. 가시죠. 어쩌피시면못 갑니다, 백구님. 네. <웃음> 자, 첫 번째. 근데 원래 네. 위에서 밑으로 해야 되는 거아니에요 아니 아니 여기에서. 아, 여기 물살이, 물살이 어, 이, 어, 이 아, 내려, 여기 아 여기 달라요. 물살이 물살이 이쪽이잖아요. 어 이쪽이었나? 아헷갈렸다 위에서 아래 내려오는. 아 맞다 맞다 맞다. 반대로 해야 돼 맞다 반대로. <웃음> <웃음> 물살을 반대로 잡네오 <사갔네. 웃음> 들어다 왔다. 잡왔가오 나다. 들었어미드어 아, 피 여기 여기, 여기. <웃음> 아, 어왔구나 아, 피라미다 어? 잠깐만 아, 피라미구나 아이고. 어... 에이, 납질이 같아요. 아, 이고 뭐예요? 아, 납가이같 아, 요 아, 납질이 아, 피라미같 아, 피가 아, 가져가야 된다고 아, 피치붕 큰 돌을 들으시는 거죠? 네. 큰돌 밑에. 네. 어저 어디 갖고 가요, 이거? 아니, 안 가져가요. 아. 뭐 냄새 비린내 엄청 나는데. 시봉안컷이네요 네. 꺼... 살랑간이 쪽이 아. 어. 나왔네. 오. 네, 아, 아. 왔다. 왔다. 왔다. 우와! 이것도 붕어치어 붕어 안 가져갈거죠? 네 아, 아까 네. 설치해둔 새우망 이런거는 몇분 있다가 걷어야 돼요 원래? 한 30분? 1시간? 저는 근데 응. 원래 대부분 탐험 끝나고 나서 그냥 아 오케이 할요 붕어치어가 되게 많네 그렇지 붕어치어가 많은게 뭐 지표하는게 있나요? 어... 물이 더럽다 아니면 그것보다는 정수역 음. 정수역에서 물고기가 이제 붕어가 살기 때문에 정수역의 특징이다 네 음. 귀여워. 예. 네. 아 무슨? 붕어 붕어 붕어만 나오네. 아 대박이야. 왜 왜? 와씨 좋아. 어머 진어 확실히 우리를 발견했어. 맞네 어, 맞네. 어. 빨리 빨리 배포님 동정을 해주세요. 흥분했다 지금. 야잘 나왔습니까? 이거는 납질이고요. 이것도 납치리고요? 아... 이것도 어이, 뭐 아니, 예. <웃음> 납치. 이거 각 아니, 납치리예요. 이것도 납치리고 납치입니다납납치이뭐큰 손주심? 뭡니까? 한 마리. 60%가 한 마리 잡혔습니다. <웃음> 파이팅두 번째 방 들어주세요. 자, 예. 어! 잡았나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파이팅 때네. 어. 있어요? 없죠? 다음 포인트에 다시 한번 오, 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포인트에 다시 설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바이. 치시인가 붕어입니다. 붕어? 그냥 붕어, 황어가? 붕어겠지? 네, 붕어. 응. 이거 뭐 이거 이거는 제철이야. 제철이요? 네네네. 제철이 원래 바닷가 있지 않나? 아 아니요. 아 강에 다는 거예요. 제철 구할 때그 제철. 네 맞아요. 섬진강에 제철이 유명하죠. 맞아요. 네, 신기하다. 네. 동사리죠? 정확히 모르겠어요. 동사리는 얼... 맞아요. 네. 얘는 육식어니까 안 데려가겠습니다. 네. 동사리입니다. 잘가! 어? 자, 이제 드디어 탐어를 탕어 타머 끝났죠? 네. 저희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는데, 백호님께서 <웃음> 한번 동정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뜰채로 하나하나씩. 이 녀석은, 아무 네. 어, 여기다 넣을게요. 네. 이거는 납자루입니다, 납자루. 납자루? 네네. 와, 크다, 그죠? 네네. 우선. 얘네 수초 안 먹나요? 어, 수초 이렇게 먹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 뭐지? 혼인색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요. 네. 빨간색이 안 보이네. 원래 지느러머리의 끝에 원래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납자루? 네. 처음 잡아보는 것 같은데. 네. 와. 네. 요거는 이제, 새꼬미꾸리입니다. 새꼬미꾸리. 어, 여울에서 이제 살고 있구요. 두 마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새꼬미꾸리. 네, 네, 네, 네. 우와. 이야, 크다. 이게 모래무지입니다. 아, 모래무지. 요 네, 네. 옆에 있는 녀석은, 보니까 그... 암컷인데 살랑관이 보이네요? 어. 덤나트링이구요 아, 아, 네. 네. 이것도 수컷 덤랍트링, 어, 수컷 암컷이 나오네요. 모래무지. 모래무지. 이게몇 센치? 한 15, 60cm 되겠다, 거의. 한 15cm. 네, 제가 보겠엔 네, 네. 그고기는뭐다 아시겠지만 저희도 있으니까 맞죠? 이제 총세 예, 마리가 됐나? 아까 1다 3필을 하셨어요. 네. 새콤이 꿀이 돌고기 모래무지 한 번에. 아, 네. 어, 예. 네. 자. 자, 그 이외로 이제 각시붕어들도 좀 각시붕어 떡나 잡아오고 떡난 이잡아왔는데 요것도 한번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 이거는 네. 이제 나사말이고요 아. 해외는 이게 발리스네리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케이, 네. 나사말, 네. 그리고 이거는 검정말. 검정말. 이것도 네. 예쁠 거예요. 네. 네. 자, 다음은 어, 바닥재죠. 바닥재. 디테일 살려줄 바닥재. 자, 네. 오늘 잡아온 물고기와 어, 바닥재 그리고 수초 영상은 물멍으로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백구님은 이제 다음 또 한탄강 탐어때또한번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네. 네. 네 한탄강 탐어때또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크릴수 안에 있는 어종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잡힌 어종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잡아왔던 어종들은 다음 편에서 또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군인가 탐험편의 애니멀로티 v 의 테드. 애니멀로의 백구. 디키였습니다. 안녕. Wow. 좋아요 좋아요 애니몰로 t v